여러분 안녕하세요. 달봉입니다. 오늘이 휴가 마지막 날이라서 지난번에 그 마원포에 백조기 원투 낚시 하고 잠깐 늘렸었어요 여기 몽산포항 이 방파제가 굉장히 깁니다. 눈감량으로는 거의 뭐한 400m 이 정도 될것 같은데 그때 와서 보리멸을 잠깐 던졌는데 한 2, 30마리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 채비를 이렇게 해오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오늘은 준비를 좀 하고 오늘은 경질대를 가져왔습니다. 소위 말씀하시는 알리발 빡대라고 두 종류가 있습니다. 150g, 250g. 추무개가 스펙이 결정되는 게초리대 두께인데 대부분 호수의 스펙 그거대로 따지면 35호에서 40호 정도 경제성을 가진 스펙입니다 살짝 한번 던져봤는데 제 느낌은 40호까지는 조금 모자라고 35호보다 조금 높습니다 한 38호? 이 정도 될것 같아요 굳이 따지자면 근데 보리멸인데 대상호종이 굉장히 작은데 빡대로 되느냐? 물이라든지 술을 봉지에 감아서 삼각대 프레임을 움직이지 않게 하고 가 쪽으로 놓으면 초리대가 깔짝깔짝하면서 오심 파악되는 게 삼각대에 벌린 팔의 진동으로 중간서부터 옵니다 삼각대만 있으면 경질 때도 보리멸 원투 정도 하는데 입질 파악은 충분히 하실 수 있다 오늘이 7월 27일 13물 그리고 지금이 초들물이 약간 지난 시간 오후 3시가 아마 간주였을 겁니다 연안에서 원투낚시를 하시면 광어는 날물이고 우럭, 놀래미, 뭐 붕, 장어 보리멸, 백조기 이런 녀석들은 거의 대부분 들물입니다 보리멸 원투 하실 때 외반을 체비하셔도 되고 두 반을 체비가 가장 좋습니다 왜냐하면 바늘 끼시기가 편하니까 근데 저는 오단 체비를 해왔습니다 맨 위에 고리를 만들고 20cm부터 파이프 도래 그걸 이용해서 30cm 단위로 5개를 했습니다 추도 맨 끝에 20cm 그래서 총 길이가 1m 60cm 정도 됩니다 바늘은 보리멸 바늘 8호입니다 목줄은 2호 기성품인데 제가 핀도래 묶고 왔어요 14호 핀도래입니다 아주 작죠 그리고 원줄은 마캅사다 2호 릴은 백사장 원투용으로 윈드서프를 가져왔어요 얜 드렉이 없는 논드랙 사양입니다 힘줄은 팔앞 6호 보리멸은 미끼 길게 끼시면 보리멸한테 먹이만 주고 가시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 다섯 조각 정도로 잘라놨는데 길이를 말씀드리면 약 3cm? 그 정도 한 마리를 쭉 밀어 끼워가지고 바늘 목까지 정도? 이 정도 하시고 바늘을 빼시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남는 게약 1cm 정도 정해진 건 없지만 제 경험상 길면 끝에만 딱 따먹고 말아요 그리고 보리멸 이 녀석들은 애들이 약하고 작아서 그런지 대가리 부분 안 먹습니다 그래서 대가리 있는 쪽은 잘라주세요 그리고 일단 외포만 한 대만 구성해볼 거예요 손에 좀 익었다고 하더라도 바늘이 좀 많으니까 첫 캐스팅은 좀 가볍게 가볍게 쳤는데 좀 많이 나가네요 캐스팅부터 3개 칠 필요는 없죠. 자, 툭 치고 한 서너 번 연습이 되면 그 다음에 좀세개 쳐보겠습니다. 벌써 입질 오죠? 얘들은 진짜 입질이 너무 잘 와. 자, 자, 보이시죠? 이게 생각보다 되게 당차요. 보리멸은 입질하고 막 요동치거나 하는 게 짧습니다. 그 구간이. 지금 경질 인데도 저 초리대를 당기면서 이 중간까지 오죠 그 구간이 짧으니까 바로 캐스팅하고 회수하지 마시고 조금 감아주시는 거예요 자이 녀석 걸렸어요 낚싯대는 두 대를 가져왔고 릴도 두 대를 갖고 왔습니다 근데 쌍포 구성하면 정신없어요 차라리 채비를 3단 4단 이렇게 해가지고 끄신발리해 주시는 편이 좋습니다 자 던진지 5분이 채 안됐는데 회수 한번 해보죠 일단 한 마리 정도는 보이죠. 어, 에고, 입질만 하고 다 도망갔네. 그렇게 다 떠먹었어. 와. 그러게 미끼 도둑이구나. 와 순식간에 먹고 간다. 승호 뛰는 거 봐. 자 여기 모래밭이라 정면으로만 치시면 자 내리면서 입질하는 거 보시나요? 내리자마자 입질. 자한번 캐스팅에 한 마리 나오고 하면 좀 귀찮긴 한데 백번 해야 되겠네 진짜. 자 일단 한 마리 잡았으니까 한수. 물이 없으면 미끼 다 먹은거죠 아이고야 이거 가벼운데? 미끼만 무지게다 먹고 후킹은 안되나봐 진짜 일타 안 설마. 어. 그 저주야 일단 한마리 달려오네 와우 승어 멋지게 점핑하는데 어, 오. <웃음> 아 진짜 이거 일타일피면 속상하다. 1피, 1피 어. 아, 아 진짜 100번인가 보다. <웃음> 이 쌍포 펴야 되나? 되겠는데? 회수하고 회수하고. <웃음> 이 사람은 놀리려고 따라오는 것 같아. 아우, 입질은 진짜.. 내리자마자 무지하게 하는구만 진짜.. 어? 입질 덮었는데 되겠는데? 여보 이거.. 미끼 다 먹었나? 어 있다 한 마리 빨리빨리 하다 주둥이 약해서 다 찢어줘 이, 예 거기는 바닥이 여기, 여기랑 좀 다릅니다. 그쪽인데요? 네 근데 이거, 거기가 얼마 전에 사고 난대죠? 사고 예. 사고 예. 나가지 그러잖아도 저 앞쪽에 무슨 사고 안내 경고문인가 그랬더니 테트라포트에서 하시다가 빠지셔가지고 아이고 참 농산포 방파제에 사망사고 있었답니다. 테트라포트 그냥 들어가셨다 빠져가지고 차라리 그렇게 만족하시면 안 될까? 오셨다가 꽝치시더라도 바닷바람 쐬시는 거니까 그냥 바람 쐬러 오신다고 생각하시면 안 될까? 정말 고기를 많이 잡고 싶다 막 이러면 선상 하시면 되잖아요 한 마리 걸린거다 바람이야? 저기 무슨 바람이 사람아 경질때로 저렇게 흔들 수 있는 건 입질밖에 없어 그죠? 바람이 아니고? 응어 음, 너무 시원하다 자 입질이 끝났지? 그럼 일단 걷어내 걷어내고 또 하고 걷어내고 또 하고 야 요건 두 마리 정도 되겠다 두 마리요? 어헐시고바거 <웃음> <웃음> 뭐, 큰놈 걸렸나? 콕! 했어, 콕. 콕콕도 아니고, 콕. 아, 어째 1타 1피밖에 안 되냐? 콕! 했는데. 한 발밖에 없잖아. 어. 사이즈 크지도 않네. 거기서 고기네 그냥. 조금 낫나? 여기 이제 네 마리지? 네 마리. 언제 잡고 있어, 이걸? 그냥 이왕에 이럴 거. 템포를 좀 빨리 가져가볼까? 응. 입질오면 바로 그냥 응. 참질하고 아못하다 이건 힘만 잔뜩 들어갔지 이거 뭐 <웃음> 빨리 회수할거니까 이제 오랜만에 오랜만에 한 마리 있다. 오. 보고 같은데? <웃음> 망둥이? <웃음> <웃음> 이 <이야. 웃음> 야. 너언 새끼 망둥인데? 어? 왜? 바늘도 터졌네? 어. 어, 바늘을 끊겼네 그러게. 얘는 웬만해선 네. 망둥이야, 뭐. 손맛도 아닌것이 아그 당찬 입질이 망둥이었네 오우 이야 많이 풀렸다 바닥에 보이네 뭐라 이거 내가 분명히 240미터 감았는데? 하긴 뒷바람이 솔솔 부니까 우와 자기 240미터 다 풀렸어? 다 풀렸어? 어 뒷바람 때문에 높이 쏴가지고 그런가봐 고각때문에 난 신나면 응, 자기는 신나면? 응 어. 어? 물이 줄었다 부른거지 부른거야? 응 숟가락도 가져왔어? 1차라고만 썼어 응. 저기요 그거는 또 저기가 많은데 응. 이거는 또 별로 없네 할머니가 물줄에 잘못해 주셨네 내가 여기 국물을 살짝 보여줄까요? 이상할 것 같은데 안 해, 그냥, 그냥, 그냥. 됐어 됐어 섞어봐. 아 바닷가에서 먹으면 뭐라도 맛있지 <웃음> 너무 멀리 쳤나? 이제 진짜 입질이 없는건가? 아 진짜 여유롭다 근데 응. 우리 애기들도 저런 목소리일 때가 있었어 응. 그치. 아이고 애기 응, 조심해 조심해야돼 뛴다왜그면공 <웃음> <웃음> <웃음> <웃음> 되게 좋아했는데 어? <웃음> 어 비온다 <웃음> 야 어떻게 하지? 자기 여기 잠깐 지키고 있을래? 쌍포 챙겨야 되겠어. 쌍포? 이었는데? 어? 쌍포를 챙겨? 입질이 없으니까. 외반을 채비로 던져봐야 되겠어. 뭔가 묵직하긴 합니다. 뭔가 프로펠러가 하긴 한다, 자기야. 고리멸도 아닌데? 백조기다 백조기 저기야 백조기를 근데 멍, 뭔가 백조기를 먹었어 백조기를 먹었어? 어 응. 아이고 먹었어 어 그러네? 헉, 엄청 큰생선이 있나보다 엄청 큰게 아니고 이거 이런 짓 할거는 저기밖에 없는데 뭐? 붕장어 내지는 광어 이건 어떻게 하지? 아니 어차피 그거는 못살아 그냥 여기 냉장고 에 갈까도 가나 백조기가 밤에 나오는 구라 어, 어. 그러면 윗바늘 두 개는 16호를 하고 아랫바늘은 장 와? 그래야 될것같아 저기 이게 이렇게 걸어놔도 괜찮겠어요? 괜찮지? 오히려 걸어놓는 게더 낫지 않나? 걸어놓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응뭐좀 음. 올라옵니까? 안나옵니다 저기 끝에 가서 잡을때는 없으니잡을때 백조기랑 안하고 많이 올라왔는데 그 백조기 요만한건한 뭐, 마리 나오네요 아니 큰거인데 어 그, 그쪽으로 가시갖고 가 저거 있어요그 여기 인사사고가 있었다고 해가지고 어이제요한 어, 20일 정도 됐다고 하십니다 좀 멀리 쳐야 되더라고요어 그러니까. 여기도 저을까 그러다가 조그만 백조기가 나오길래 해 떨어지면서 뭔가 좀 조건이 바뀌나 해가지고. 소금 좀 있으십니까? 예 소금 있습니다 장을 해서 와야장 소금 아이고 그거 살려주려고 했는데 꼬리를 뭔가 먹었어요 아 그러서 죽었더라구요 이거 안 털어내시고요? 털어어내 예, 예. 이거 그냥 뚜껑 어딨어요? 여기 하셔가지고 그냥 하시면 되죠 아니 원투 하시면서 지렁이 그냥 안, 못 만지시면 어떻게 해요? 염장땡은 그냥 만지는데 그렇죠 염장땡은 그냥, 그냥 못 만지겠어요? 그냥 대충 만지는 거죠 네 그냥 돌이켜 <목소리> 저저저 저, 비닐봉지 달라가면저 여기가 구석행이로 가면 물 끝으로 가요 여기 <목소리> 현지인분들도 <목소리> 왜 여기서 하냐고 그러시더라고요 <목소리> 안에 들어가면 백조이 굵은 거 나오는데 <목소리> 근데 아유, 그트라 포트가 있어 가지고. 제가 그 생각 잘안되가지 아니요. 에 저는 그 그냥 가 가지고 예, 드릴게요. 아유, 아니요, 에 아니요, 아니요. 우리 그 그러지 마세요. 아, 그제 그걸... 쪽이 그래도 해서 드릴 수 있어요. 아니요, 저 손상감 100마리씩 잡아 가지고. 제가 아, 이게 <웃음> 심심해요 예, 놀러 왔습니다. 놀상이 <웃음> 네. 네. <웃음> 재밌죠. 근데 깨셔도 많. 근데 지금 비 와서 저까지 갔다 다시 좀비다 쳐맞을 것 같은데. 너무 흔들지 마세요. 네. 처음에 스크래치 나면 금방 죽으니까. 전 원투는 원래 한 20년 했어요. 아 <웃음> 그러다가 <웃음> 선상 빠져가지고, 선상 하나, 5, 6년 하고, 휴가철 돼가지고, 비가 계속 왔으니까 출조도 못하고. 아, 출조. 아까 쭈꾸미도 가시겠네. 쭈꾸미는 이제 9월 1일부터 가야죠. 어, 이거 비 많이 오네? 이런? 어, 여기 세야다 많이 올 비가 아닌데, 이거? 그러게요 어. 들어갔다 나오다 우리 저도 좀 던져 보고 <웃음> 네. 없으면 좀 가야죠. 뭐 이거 비 오는데. 아니요 제가 우타 치면 됩니다 네? 제가 우타 칠테니까 또 보리멸이 늦자마자 입질할때는 했는데 네. 해 떨어지면서 딱끊어지더라고요 아니요 6시에 피기 시작했습니다 예. 이야 이거 저을각인데 이거, 접을 각인데, 이거? 네. 이렇게 보면 구름 별로 없는데 아니 예보상으로 오늘 12시 넘어서 온다고 했거든요? 도 예보고 예. 근데 비가 일단 가져오긴 했는데 아이고 어, 괜히 가져왔어 비와 넌 뭐가 나왔어? 안 나왔어 할거야 계속? 모르겠어 비상태보고 응 미친짓을 낸다네 아뭐 이런 경우가 다 예보도 다 틀리고 이거 아 근데 전국으로 언제 어 어? 전국으로 비가 언제 어 아니 12시 이후에 온다 그랬는데 네이버도 윈드파인더도 어? 어? 보리멸 입질도 이렇더라고 중투를 치니까 모래밭인데 음. 장타를 치니까 밑걸림이 있어 그럼 우럭도 있을 수도 있겠는데 아까 보장이 한마리 나왔잖아 백조기? 백조기랑 백... 보장을 한마디 네. 리 처음으로 일단 입혀있네 <웃음> <웃음> 입질이 딱 있을 시간인데 작은 반을 떼버리고, 아니, 응. 작은 반을 다 떼버려야 되겠어. 말뚝일세 음? 말뚝이야 이것도 허복대가 아닌거 같어 손을 처음 잡게 하는거지? 어 차, 탭도 안 끌었네? 어. 빵은안 쳤잖아 대상으로 잡았어 차, <웃음> 앞에 슈퐁을 해도 나오는 보리멸인데 이게 자기 이것 좀 개줘 뭉 응. 응. 보리멸은 어디든 있어 모래받치면 왔다 야 이거 백조기다 백조기 백족이 아니면 이거 물고 늘어지는게 안하건데 보리멸은 저렇게 물고 늘어지지 않지 또 비온다 아내쌍포필려고 하니까 비오네 비와? 한방울 맞았어 비온다 왜? 슈퍼이네? 얘는 뭐 100m도 안, 내, 안 나간 느낌이야 아 진짜 아니 왜 내가 던지려고 하면 비가 오냐고 어 벌써? 야, 이거 아까 그거 물렸나봐, 이런. 어? <웃음> 어. 음 그게 아니고, 옆으로 떠내려가 있어. 어. 뭐 있다? 변둥이가 채비를 끌고 간다고? 저자식 힘쓴다? 뭔데? 채비 엉켰나? 이렇게 크다! 오. 꽤 크다! 애기야이꽤 크잖아! 야씨! 야, 야, 야 뭐야 이거 <웃음> 수족이! 어, 하긴 근데 수족이 2년있나 보다. 아, 지난번에 저 어. 수족이 잡더니 와 이거 엉켰어. 야, 3차, 3차. 이야 3차. 엄청 크다. 3자 넘겠는데 이거. 사진 이야 네, 이야 사, 지난번에 마원포시 잡은 거보다 더큰 것도. 눈먼 고기죠? 어전지 물고 늘어지더라. 오, 크다. 3자가 넘네. 높다. 이건 명절제 사진인데. <웃음> 지난번에 잡은 거 아버지 어. 기세 사진이라고. 에이, 아까만 차안 나가. 반좀더 풀렸다. 슉퍽 소리가 나야 되는데 슉픽 소리 밖에 안나 바늘 괜찮아 아까 아아까람 있어? 외바늘인데 뭐오쟤 살아났다 오우 들이박 꼬리가 너무. 우리 지난번에도 이렇게 큰거 나올 줄 알았으면 큰거 어. 가져올 거 그랬는데 이번에테또조그만한거었는데 그지 어, 낚시대가 어복대 맞네 우... 그러네 어 어복대네 낚시대가 무거운 소린가? 어. 저 정도면 들렸어야지. 어. 아, 백조기가, 이 조기가 있잖아. 막 낚싯대를 끌고 가거나 하진 않나봐. 저번에 그럼 어. 낚싯대 들린 건 뭐야? 이건 다른 거일 수도 있어. 그거 진짜, 저기, <웃음> 자기야, 그때 왜 조그만 우럭인가? 그, 볼락. 어. 엄청 막 했잖아. 볼락일 수도 있는겨. 우럭? 어. 야, 볼락이 무슨 낚싯대를 드냐나 벌써 3.5바 두 마리째야. 야 지난번꺼보다 더 크다 이게 선상은 선상대로 원투덴 응. 원투덴대로 아, 맛이 따로 있어 딴짓할수도 어, 있으니까 <웃음> <진짜>. 아, <너무 웃음> 아 쟤한테 우산을 뺏는 방법이 있다 뭔데? 먹이라고 조금 우선 밖에다가 던져주면 될거 아니야? 나비야. 물고기. 물고기 먹... 형님. 물고기. 고셔야지 그걸로 이쯤에 따 던져줘봐. 야, 아. 던져줘봐. 던져. 톡. 아기. 소리 나게. 흠. 그래. 아. 와야 그래. 반을 <웃음> <웃음> 뺐지? 응안 어, 뺐어. 됐어 그럼 보리면. <웃음> 부리면 100마리 잡아서 저거 한 마리. 고양이. <웃음> <왜>? 부를까? <웃음> 고양이? 야옹이 부를까? 글쎄. 뭐 어떻게 하지? 야옹 그, 그, 종이 봉지 같은 거 없어? 네, 그게 종이 봉지가 안 보여. 그럼, 그런, 그런 거에 또 넣으면 안 되나? PT병? 부리면? 어. 야옹이 위 옆에 있다. 아, 그래? 아, 그래? 소라, 소라주니까 먹다가. 어디 갔지? 여기 저희가 바늘을 안뺀게 있을 수 있어가지고 얘는 뺀 거, 얘는 뺐어요. 이 데도 못 뗐다고 하나요? 그래도 비피에서 또 왔는데 쫓아보릴 수는 없잖아. 아니, 그게 비피에서 온거 아니야, 그게. 나 이게. 막목이 뭐, 달라고? 오, 어, 그래야. 우리 이렇게 해서. 어 그래. 근데 보리매로 안 나올 거야 이제. 상태가 좋아하니까 그걸 알아 지금. 아이고, 씨. 보리멸이다, 야. 아이고. 어? 아, 사장님하고 엉킨 건가? 아, 눈맛 좋았는데. <웃음> 네. 이제 11시니까, 퇴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까 8호반을 갖고 왔는데, 굳이 5단까지는 필요 없을 것 같고, 한 2단, 3단 정도만 하셔가지고, 8호, 9호, 목줄 10cm, 그 정도 채비만 하셔가지고, 그 도다리문 투낚시 채비 거기에서 채비 똑같이 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 몽산포항 장타가 좋았습니다 어? 보리멸 한 마리 잡았네 <웃음> 아니 16호 바늘에 보리멸이 올라오네 어자 보셨죠? 밤 11시에도 어, 보리멸은 올라옵니다 어우 제대로 후킹 됐네 그리고 보리멸 하실거면 바늘 좀 작게 하시고 미끼, 지렁이 염장하셔가지고, 3cm 정도, 2cm는 끼우고, 1cm 정도는 나풀 정도, 나풀거리게. 정도 하시면, 1타 1피 정도는 하십니다. 보리멸이 피날레를 정식을 해줬네요. 콧바람쇠로 보리멸놀이리러 왔었는데, 해 떨어지면서 입질이 좀 뚝, 뜸해졌다가, 지금은 거의 없습니다. 이거 지금 간헐적으로 나온 건데, 한 40분? 이 정도 만에 한 마리 건진 것 같아요. 원트낚시 경험상 웬만해서 지느러미 있는 것들은 들물이 좋은 겁니다. 들물이 물 따라서 움직이는데 들물에 들어오더라고요. 조과도 들물이 좋았고 그 초날물 9시가 만져고 지금 11시인데 약 2시간 정도 했었는데 입질이 큰 입질이 없었어요. 작은 녀석도 정말 간헐적으로 입고 보림을 잡고 그렇게 마무리합니다. 자, 지켜보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